얼마 안탔어? 표현이 힘들어? 아, 사람이 그렇게 않네. 아, 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화입니다 어, 어, 오늘 자전거 타고 어, 상록수에서 신길역 어, 신길역 어, 쪽으로 와서 신길역에서 여의도 저희가 자주 먹는 여의도 와플집에 왔습니다 여기 림버기라고 여의도에서 3km 잤어 3km 어 얼마 안탔어 얼마 안탔어 표현이 힘들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어 진짜 없다 전에 왔을 때 보다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지금 여기 양하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今日ななじ 야 그럼 우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대전보 타고 포스트코까지 가자 어? 거기 가서 중국기 메이크랑 효원이 좋아하는 피자 치즈를 먹자 먹고 어, 어, 안양안가지안양 안가지 먹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는 길에 안양이 있지 <놀람> <놀람> 저기하다 완전히 어, 아, 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친구들 우는데서부터까지 아, 라이딩 이제 마치고 니다 그럼... 응. 피곤했죠? 그어요 저... 아... 어때? 아게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계단이 어마어마하고 계단, 계단, 아, 계단 아, 오르락내리락 내려. 하느라고 힘들었어 자앉어 아, <웃음> 다 힘들었어? 알았어 내일도 또 가자 내일, 내일은 여주로 가자 여주. 저는... 진짜, 저는 자전거 타는 거안 힘들었거든요 자전거 응. 올리는 게... 서, 맞아, 성, 계단. 성산대교 완전 짤 울트라 헤비급 짱 어려워 어디? 성산대교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어디요아 양화대교 동정대교성니다금경아 포스팅은... 우리... 아니야 금지? 이따가 상록소까지 가야 지야 아, 그... 오늘... <웃음> 난안 산다. 오늘 일과는 여기도 끝 <웃음> 어. 이렇게 마무리 안녕 <웃음>